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1강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복습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 다 덮어주시고, 우리 장코치가 드리는 질문에, 우리 목소리 내서, 그죠? 아,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이투 강조용법, 어, 그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아. 자, 우리 오늘은 처음부터 어, 복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처음부터 한다니까 좀 당황스럽죠? 예. 자,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어,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대제목 지금 11번까지 나갔죠 그죠? 아, 10번까지 나왔나? 자, 1번, 대제목 1번이 뭡니까? 자, 기본 사품사의 이해입니다. 그죠? 예. 자, 우리 기본 사품사의 이해에서는 뭘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 품사를 구분을 해야 되죠. 그죠? 그, 품사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의미를, 어떤, 명사에는 어, 어떤 의미가 쓰이는지, 형용사에는 어떤 의미가 쓰이는지, 동사, 부사에는 어떤 의미가 쓰이는지,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우리 또 다음에 우리 사품사류, 그죠? 사품사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네개 품사가 자, 어떤 그, 파생된 어떤 형태의 품사들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명사류에는 어떤 게 있다 했죠? 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렇게 있죠. 그죠? 자, 형용사류에는 어떤 게 있죠? 자, 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동사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웠는데, 뭐, 진행형이니, 저 수동태니, 뭐, 그죠? 어, 혹은 저 현재 완료형이니, 아, 이런 것도 사실은 동사류에 속해요. 그죠? 자, 동사류는 기본적으로 서술로를 구성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류에는 어떤 게 있죠? 부사류에는 부사, 부사구, 부사 부사절, 전치사구,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전치사구가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 구, 구, 사실 우리가 구였고 명사구, 형용사구, 동사구, 부사구 이렇게 해서 단어가 두 개로만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투 부정사의 그 형용사적 용법이나 그죠? 어. 그 우리 또 주어 만들기 했을 때 주어가 상당히 길게 형성되는 거 봤죠. 그죠? 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명사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우리 예문을 들었을 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이다 이랬을 때그 주어 부분이 명사구거든요. 그죠? 단어가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그죠? 그 명사구 안에 in my life라는 부사구가 또 포함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 주어에는 항상 명사류만 사용되잖아요 그죠? 명사류의 기능이 뭡니까? 명사류의 기능이 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자 우리 그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 사실 형용사 구나 부사 구나 자 동사 구나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자 구와 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와 절은 자 구는 주어 스스로의 개념이 없어요. 거그 안에 그죠? 아 그냥 구로만 존재하는데 거기에 주어로 쓰이기도 하고 어 그냥 스스로 따로 쓰이기도 하는데 절이라는 것은 그한 문장 안에 주어와 스스로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절 가운데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절과 종속절 역할을 하는 종속절.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 대시나 의문사 접속사 6가지나, 그죠? 웨드 이게 종속절을 끌고 가는 그 부사, 아, 접속사거든요. 그죠? 아, 그 접속사가 이끄는 그 접속사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오는 종속절이 그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앞에 오는 거는 주절이라고 하고, 그죠? 네. 자, 이제 품사와 품격 정확하게 구분하시겠죠? 그죠? 품사는, 하여튼, 명사, 형사, 부사동사 이래서 사자로 끝납니다. 그죠? 품격은 그 품사들이 문장 안에서 가지는 기능이에요. 역할. 어, 그 단어들이 주어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지, 목적의 역할을 하는지, 보어 역할을 하는지, 혹은 부사의 역할을 하는지, 그걸 보는 것이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자, 다음 대, 대제목 2 번이 뭡니까? 2 번이 오형식이죠, 그죠? 오형식. 자, 오형식 우리 사실 오형식이 3 강부터 8 강까지가 오형식이었어요. 그죠? 예. 굉장히 길게 다뤘습니다. 그만큼 오형식이 그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다뤘습니다. 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바로 왔을 때 하여튼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로는 계속 동일하게 진행돼요. 그죠? 서술로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2형식이 되기도 하고 3형식이 되기도 하고 4형식이 되기도 하고 5형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3-1형식이 되기도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1형식과 5형식의 서술에는 어떤 품사가 쓰인다고 했죠? 예, 네, 모든 동사가 쓰이고, 그죠? 2형식에는 비동사, 비동사는 자동사의 대표동사다 그랬죠, 그죠? 자동사에는 뭐, look이나 sound나, seem이나, taste나, smell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네. 자, 3형식에는 어떤 동사가 쓰이죠? 두 동사. 두 동사는 일반 동사와 타동사의 대표동사. 두 동사다, 그죠? 여기서 말한 두 동사는 그 조동사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그 두가 일반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조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죠?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조동사로 쓰일 때는 의무문을 만들어줄 경우나 부정문을 만들어줄 경우 일반 동사 앞에서, 그죠? 어, 그 뜻은 없어요, 조동사는 그냥 의무문을 만들어주는 기능만 한다는 거예요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기능만 하지 하다란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웃음> 자 사형식은 어떤 동사가 쓰이죠? 네, 수요 동사 그렇죠? 자 사형식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사형식 하면 꼭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죠? 누구 누구 가 누구 누구에게 뭐뭐쓸뭐뭐해 준다. 자 이렇게 해석되면 사형식이고 만약에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이 뒤집어져 버리면, 그 일종의 3-1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만약에 누구누구가 무엇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4형식이 아니다. 이러죠 파괴됐다. 그 파괴되버렸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에. 자, 3-1형식은 기본적으로 3형식에 속한다. 그죠? 그러니까 서술에 어떤 게 쓰이죠? 그냥 동일하게 두 동사예요. 에. 그 무조건 사형식이 뒤집어진 게 3-1형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사형식이 뒤집어진 것도 3-1형식이지만 기본적인 3형식에서 뒤에 자, 주어 스스로 목적어가 3형식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뭔가 덧붙여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3-1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3-1형식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구조, 3-1형식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귀중하게 다가올 때가, 아,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주어, 서수로,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예요. 그죠? 예문 하나 들수 있겠습니까? 예문 하나. 자, 나는 그것을 미스터 김에게서 들었다. 자, 나는 주어죠. 그것을, 목적어죠. 그죠? 미스터 김 에게서라는 것은 의역이에요. 미스터 김으로부터 자 이게 자 직역이죠, 그죠? 나는 그것을 미스터 김으로부터 들었다. I heard that from Mr. Kim. 자 주어 스스로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자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자보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오형식은 조금 까다롭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 패턴이 있는데. 첫째 패턴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그죠? 구조가 어떻게 되죠? 5형식 구조 첫째, 첫째 패턴. 주어, 스스로, 목적어, 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와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온다. 그죠? 예, 기억나죠?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것이에요. 것. 그죠? 예. 자, 뭐, 뭐, 미엄, 것, 기, 라고, 다고 자,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뭐, she told me not to watch TV. 이러면, 그녀가 나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말했다. 자, 라고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죠? 에. 자, 두 번째 패턴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류가 오는 경우였습니다. 그죠? We call him boss. 자, boss가 명사잖아요. 우린 그를 boss라고 부른다. 이렇게 고 그죠? 세 번째 패턴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류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죠? 또, 동사에 make라는 동사가 잘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자, it makes me happy, it makes me sad, it makes me exciting, my friend makes me fun. 아, he considers it important. important가 형용사거든요.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패턴이고, 네 번째 패턴은 사역동사가 쓰이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 지각동사도 한번 예로 들었어요. 그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오면,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고, 투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온다. 그걸 그냥 단순하게 동사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종의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냥 2가 생략된 부정사라고 꼭 보, 봐주셔야 됩니다. 그냥 동사로 보시면 틀린 거예요. 음. 자 우리 여기까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형식 이렇게 끝났는데 자, 기본 사품사 가운데 명사류와 형용사류, 부사류, 동사 어, 동사류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네 가지 품사류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오형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명사류는 자,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네.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의 기능을 하죠. 그죠? 네. 자, 형용사류는, 자,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우리 형용사류에 대해서 제가 몇번말씀드렸는데 형용사류는 절대 단독적으로는 기능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네. 형용사류는 꼭 비동사와 그 함께 붙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할때 be beautiful 이나 학생이다. 자, 그는 학생이다 하면 he is a student. 이렇게 해야지. 그죠? 학생! 이래갖고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죠? 예. 그 형용사류는 항상 단독적으로는 쓰일 수 없고, 비동사에 붙거나 명사에 붙어서 명사구를 만들어서 주어를, 주어 역할을 하든가, 목적어 역할을 하든가, 보호 역할을 하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형용사류는 기본적으로 보어를 비동사 뒤에 붙어서 보어를 만들어 주거나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Beautiful flower 이렇게 했을 때그 beautiful만 갖고는 말이 안 돼요. 그 Beautiful flower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 이렇게 해야 명사 구를 만들어줘야 이제 주어에도 쓸수 있고 그죠 나는 아름다운 꽃을 좋아한다 이러면 목적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자 동사류는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기능을 한다는 거고, 자, 동사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동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뒤에는 형식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오형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5형식 주어 스스로 다음에, 자, 스스로가 동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에. 스스로 다음에 보호가 오면 2형식이고, 목적이 오면 3형식이고, 간접 목적이나 직접 목적가 오면 4형식이고,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가 오면 오형식이 된다는 거. 자, 동사류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부사류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까? 자, 부사류는 한마디로 그 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프리랜서다. 그러니까, 오형식 안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 부사류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치사 구 이렇게 잘 쓰이고 또 시간, 시간 부사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또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중요한 거는 오형시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위치 제한이 없어요. 위치 제한이. 부사류는, 아, 문장 속에서 내가 이 부사를 어디에 갖다 둬야 되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그 부사는 기본적으로 맨 뒤에 한 50% 정도 쓰이고, 그죠? 또맨 앞쪽에 25%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 우리 부사류 플러스 절 패턴을 9번에서, 대제목 9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 경우가 문장 맨 앞에 25%에 쓰이는 경우예요. 그리고 문장 가운데도 쓰일 수 있는데, 문장 중간에, 문장 중간에 쓰일 때는 기본적으로 수식해주는 말 앞이나 뒤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아,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부사는, 저, 용도에는, 뭐, 자, 이유나, 그죠? 어, 목적이나, 자, 뭐, 원인, 때, 뭐, 양태,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굳이 안 외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대충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목적, 목적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그죠? 예. 자, 우리 나중에, 저, 종속절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배우게 되면,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배우게 되면, 아, 왜 이유, 원인, 뭐 때, 비교, 뭐 양태, 이런 것들이 아 부사의 용도로 쓰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뭐 이유이라면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죠? 때이라면, 뭐 when,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 뭐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처럼 그렇게 부사의 용도로 부사제를 이끄는 접속사의 자, 그런 경우들이 용도들이 있습니다. 꼭 아,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동명사, 그죠? 동명사. 그 세, 대제목 3번이 동명사고 대제목 4번이 부정사였어요, 그죠? 아. 자 대제목 5번은 뭐죠? 자 조동사 구와 동사구. 그죠? 아. 조동사구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구. 자, 조동사 플러스 원형 동사죠, 사실은. 동사구는 동사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 여기서 투는 전치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투 부정사의 투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 그리고 우리 대제목 6번이 뭐였습니까? 복합 동사구. 그죠? 복합 동사구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류 플러스 전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어떤 품사가 옵니까? 뭐가 오죠? 자, 무조건 명사류가 온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어.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명사류가 와요. 어. 자, 대제목 7번이 뭡니까? 7번이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부사류 플러스 절 패턴이에요. 자, 이런 구조가 그 영어 문장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대제목이 뭐죠? 자, 다음 대제목이 주어 만들기였어요. 그죠? 어, 주어 만들기. 주어 만들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해봤고, 어, 다음 9번 대제목이 자, 종속절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아, 어, 그렇겠습니다. 그죠? 어. 그 우리 지난 시간에 10번 대제목을 다뤘습니다 그죠? 이투 강조용법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제 해석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연습 자, 이투 강조용법은 주어가 너무 길 경우 그리고 서술어 부분을 강조해주고 싶을 때 가주어 있을 앞에 세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낸다 이랬죠 그죠 그 진짜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자 해석.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면 자, 여러분들 머릿 속에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라고 이렇게 구조가 잡혀. 지면 좋습니다. 그죠? 물론, to learn English is not easy. 이렇게 잡혀도 상관없어요. 또한, learning English. 자, 동명사로 써도 되잖아요. 그죠? learning English is not easy. 이렇게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아. 자, 또 해석해 보세요.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it. 해석.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게 해석입니다 그죠? 이번에 이 포트 강조금을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for us to do our best It is important for us to do our best 해석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네. 자, 이번에 it, that 강조 금문 해볼까요? It is important that we do our best. 자, 해석해보세요. 똑같죠,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자, it, to 강조 용법인데 그 to 부정사 다음에 목적의 자리에 명사 절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 해석해 보세요. 자, it is v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that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grammar. 해석해 보세요. 자, 해석은 어디에 그 종속, 그 주절, 어, 주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그죠? 매우 어렵다. 이게 서술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게 해석입니다. 그죠? 예. 해석 한번 더 해볼까요?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why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해석. 자, 요번엔 that 대신에 자,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 접속사 중에 하나인 why가 들어갔어요. 그죠? 해석해 보세요.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why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해석.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왜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죠? 이게 직역이에요. 그죠? 그 의역하면 좀 자연스러워져요. 자, 직역과 의역을 동시에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왜 배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의역이 되겠죠. 그죠? 어. 자, 의역을 잘 하시는 분이 사실 번역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 물론 의형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직역을 해야 그 문장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해석 하나만 더 해봅시다.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what he wants to do. 자, 이번에 why 대신에 what 시세에 what he wants to do. 자, 자 he가 주어죠, 그죠? 자. 종속절에서 희가 주예요. 그러니까 희부터 해석을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여러분, 의역이 되겠죠? 그죠? 음. 자, 요거는 이투강조용법에 뒤에, 자, 목적의 자리에 명사절을 이끄는 그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아, 목적절이 온 경우고, 그리고 이 t h a 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에 의문사 접속사나 whether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해석해 볼까요? 자, it is important when you will arrive here. when 자, 언제 you will arrive here. 자, 네가 언제 여기에 도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강조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뭐, 것,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어, 강조, 이투 강조용법 해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뭐 하는 것선, 뭐, 뭐 하다고. 이포투 강조금은 누구누구가 뭐, 뭐 하는 것선, 뭐, 뭐 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니까, 웬이 왔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여기에 언제 도착할 것인가 하는 것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 중요하다. 자, 해석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it is not important whether, 자, whether인지 아닌지, you will go or not. 당신이 갈 건지 안갈 건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갈 건지 안갈 건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네 마음이다. 그죠? 안 가도 된다 이런 뜻인데. 자, 웨더란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가 대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대 자리에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웨더, 웨더를 그대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자,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조금 어렵지만은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아, 어, 여러분들이 스피킹 할 때나, 리딩 할 때나, 계속, 그, 어려워져요. 어, 그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죠? 녹음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겁니다. 친숙해지면요. 그 공부의 최선의 방법은 친숙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계속 들여다보면, 친숙해지다보면, 암기가 되고, 암기가 되면서, 그냥 이해가 되어버려요. 그냥, 그죠? 그러려니,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안다는 겁니다, 그죠? 어, 여러분들 퍼펙트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친숙해지려고 그 여러분들이 푸시를 하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그렇죠? 어, 그거 꼭 기억해주시고 자, 그럼 우리 다음에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대제목 11번입니다. 자, 11번. 자, 11번은 우리 의문문인데, 자. 자 여러분들 의문문요 의문문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의문문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건 뭐 의문문을 구사하지 못하면 일단은 스피킹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뭐 답변만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누가 질문하면 듣고 답변을 또 해야 되지만은 답변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또 질문을 던져줘야 어, 상반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질문, 질문 의무문은 전부 다 주어와 스스로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죠? 뒤집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친숙하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무문을 확실히 내 걸로 만들려면 여러분 녹음해서 수도 없이 들으십시오.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아, 자연스럽게, 아, 이게 의무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 자, 이제는 이틀이나 3일에 한강씩 들어야 된다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무문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가지 형태. 어. 의무문은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봅시다.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아, 이 의무문이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 두뇌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의무문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구조가 잡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중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가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 그러니까 평서문이에요. I am a student 하면 비동사가 사용됐죠. 그죠 그럴 때 의무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 자,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무문. 자, 요게 첫 번째 형태예요.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무문. 자, 요거,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무문은, 자, I am a student 하면 나는 학생이다. 그죠? 당신은 학생입니까? 이러면 비동사와 주어를 뒤집어 주면 돼요. 그죠? 렇 그럼 are you a student?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예, 자,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준다. 그죠? 아, 요게 정의예요.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 예. 자, 이거 이 보면 지울 것 같죠? 그죠? 막상 스피킹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부분... 분들이 막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한가지예요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수를 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스피킹 시켜보면 자두 번째는 자 비동사가 이고 비동사는 우리가 이 형식에 쓰이죠 그죠 비동사 다음에 보고 오잖아요 그죠 이 형식에 쓰이고 다음에는 두 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이에요 자, 두 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무문이, 자, 두번째요 어. 자, 여기서 두 동사라는 거는 그 일반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하다. 자, 그죠? 어. 일반 동사를 얘기하는 건데, 뭐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듣다 이럴 때 일반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평소문에, 어, 뭐 나는 I want to eat pizza 이러면 나는 피자를 먹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걸 의무문으로 만들어 주려면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그죠? want to eat 하는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두고, 주 앞에다가 뭘 보내줘야 돼요? 뭘 보내줄까요? 네, 조동사 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두가 나왔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일반 동사고, 그주 앞에 보내주는 거는 조동사 두 라고 했어요. 조동사 두는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능만 있다고 했어요. 의무문을 만들어주는 기능과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기능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건, 요건 정의를 어떻게 내냐면 자 일반 동사는 자 적으십시오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두고 그죠?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두고 조동사 두자 요렇게 관로를 칩시오. 조동사 두를 주어 앞에 보내준다. 자, 요게 그 방법이에요. 어. 그 만약에 그 문장의 평소문이 과거면, 두가 아니고, 디드를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죠? 어, 두가 아니고, 두의 과거가 디드잖아요. 그죠? 어, 그때 조동사 두를 주어 앞에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생각해 주시고. 자세 번째는 자 여기 제가 보세요 조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 자요 사실 일반 동사는 두 동사잖아요, 그죠? 두 동사는 일반 동사와 타 동사의 대표 동사라고 했으니까 자조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 자,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형태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죠? 어. 자, 예를 들어서, 뭐, 뭐, he can swim well. 뭐 그는 수영을 아, 잘할수 있다. 자, 이렇게 하는데, he can swim well. 자, 뭐 당신은 수영을 잘할수 있습니까? 이러면, 자, swim은 그 자리 놔두고, 그 can swim 할 때, swim은 그 자리에 놔두고, can을 주 앞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can you swim well? 당신은 수영을 잘할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할 때. 자, 요거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조동사 뒤에는 일반 동사인데, 요,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원형 동사가 오죠. 그죠? 아, 무조건 원형 동사가 와요. 자, 원형 동사란 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그죠? 아. 자,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두고. 자, 아까 우리 저두 번째 그두 조동사를 앞에 보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때는 조동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두를 앞으로 보내고, 이제는 조동사가 여기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두고, 그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낸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죠? 네. 자, 다 썼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의문사가. 필요한 문장의 의문문 자 의문사가 필요한 문장의 의문문 이랬습니다 그죠 어. 사실 말하다 보면 의문사 그 의문사 우리 의문사 접속사 할때그 대충 배웠잖아요 그죠 어, 의문사 접속사와 의문사는 기능적으로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의문사는. 의문을 만들어주기 위한 의, 그 의문사예요. 형태는 똑같아요. 해석도 똑같아기능만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 자, 말을 할때 보시, 뭐, 당신은 피자를 먹고 싶습니까? 이러면 자, Do you want to eat pizza예요. 그죠? 자, 일반 동사 그 자리에 두고 조동사 둘을 앞에 보냈어요. Do you want to eat pizza? 이런데 근데, 의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신은 왜 피자가 먹고 싶습니까? 당신은 왜 피자를 먹고 싶어 합니까? 이럴 때, 왜 라는 의문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why를 그맨 앞에 보내주는 거예요. Why do you want to eat pizza?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하면,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합니다. 그죠? 아. 자, 의문사가 필요한 그 문장의 의문문은, 자, 이 기능을 어떻게 하면, 앞에 우리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형태를. 자, 요 정의를 어떻게 하면, 자,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자, 3번의 원칙. 1, 2, 3번의 원칙. 그러니까 앞에 다뤘던 세 가지 원칙 있잖아요. 원칙을 그대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자, 1, 2, 3번의 원칙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어, 일반 동사가 오면 둘을 앞으로 보내주고, 조동사, 일반 동사가 오면 캔을 앞으로, 아니,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주고, 그죠? 그대로 적용하면서 무조건 의문사만 맨 문장, 그 머리 부분에, 맨 앞에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의문사를 무조건 자 무조건 자 문장의 자 문장의 맨 앞에 자 주어 앞이 아니에요 그죠 어 주어보다도 조동사보다도 더 앞이에요 그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문장의 맨 앞에 자 문장의 맨 앞에 어떻게 한다 자 위치 시킨다 두면 된다 그죠 위치 시킨다 자, 의문사를 무조건 문장에 맨 앞에 두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의그 문의 그 형태가 어, 그 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의외로 좀 간단하죠. 그죠? 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적용이 되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친숙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음. 자,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죠? 어. 자, 비동사는 원래 그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어.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어. 두 동사는 일반 동사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자, 비동사 주어의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평서문 그러니까 의무문이 아닌 그 진술형 문장만 배웠어요 주어가 맨 앞에 오고 하여튼 서술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를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자, 우리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그냥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한번 뒤집어 2형식에서 자 예를 들어서 2형식에서 저기 비동사가 사용됐죠. 사실 1형식도 뭐 비동사 사용될 수 있어요. 1형식은 모든 동사가 다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것도 뭐가 있어요? 우리 복합동사구, 복합동사구도 구조가 어떻게 돼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류 플러스 전치사. 그죠? 그때 비동사가 사용됐잖아요. 그죠또 어떤 게 있죠? 현재 진행형. 뭐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할때뭐 진행형도 비동사가 사용됐잖아요. 그죠 진행형도. 어? 저희 뭐 현재 진행형 하는 말을 빼야 되겠는데 과거 진행형도 있으니까 진행형도 비동사가 사용돼어요그죠죠 어. 예를 들어서 또 수동태 수동태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거든요. 그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수동태의 구조거든요. 그 수동태도 비동사가 사용됐어요. 그죠? 에. 자 이런 것들이 그 비동사가 사용된 어떤 그 전반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에. 자 요거 뭐 정확하게 암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그죠? 자 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에. 자, 봅시다 우리 이형식, 자 이형식에서 저 비동사 사용됐죠, 그죠? 자, 나는 학생이다가 뭡니까? I am a student죠, 그죠? 당신은 학생입니까? 하면, 자, 나는 아니고, 당신은, 자, I am, 자, you are죠, 그죠? You are a student죠, 그죠? 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Are you a student? 자, 의문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끝을 이렇게 올려 주셔야 돼요. Are you a student? 자, are you a student? 자, 따라 읽어 보세요. Are you a student? 자, 당신은 학생입니까? 이거예요. 자, 저 you 할 때는 be 동사가 are가 쓰이죠. 그죠? 자, he 할 때는 he, she 할 때는 is가 쓰이죠. be 동사. 그죠? 네. 자, 그는 회사원입니까? 자, 해 볼까요? 그는 회사원입니까? 그럼 is he 이렇게 돼 가지고. 그죠? 어. Is he a... 회사가 컴퍼니거든요 Is he a company man? 이러면 이게 회사원이 되거 남자를 얘기하는 건데 뭐 여자들은 career woman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회사원이에요. 명사 구가 됐죠. 그죠 명사 구가 됐죠. Is he a company man? 이러면 그는 회사원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녀이라면 비동사가 뭐였어 써요? she is 되죠, 그죠? 그녀는 지금 여성이다, 이러면 자, career woman 이러는데 그녀는 지금 여성입니까? 이러면 자, is she, 그죠? 어, is she a career 자, woman 자, a 하면 단수고, 여기 e 하면 복수가 돼요 women 이라고 하고요 어, 옛날에 영화 뭐 What Women Want, What Women Want 하는 어떤 그런 영화 있었죠, 그죠? 자, 그녀는 자, 자, 그녀는 지금 여성입니까? 이거, 자, 우리 회사원 할 때는 Company Man인데, 자, 지금 여성입니까? 어,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 우리가 의역에 맞는 것 같아요. 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죠? The 어, Career 하는 건 경력이에요, 경력. 하고 이일도 되고, 자 그녀는 지금 여성입니까? 이러면, 저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자, 네 번째, 자, 자 그들은 중국인입니까? 자, they, they에 올때 be 동사 가 뭐죠? 자, 그들은 중국인들입니다. 이러면, they are, 그죠? They are Chinese, 자, Chinese 이렇게. 그들은 중국인들입니까? 이러면, are they? Chinese. 자, are they Chinese?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죠? 아, is she a Korean m a n 자,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그들은 중국인들입니까? 해서 자, 지금 문장 4네 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어, 아, 요 전부 다2형식이에요 그죠? 이형식. 자, 요네개한묶어보세요네개 묶어 그 지금까지 했는가 네개한 묶어보시고, 요 사람 주어가 다 사용됐어요, 그죠? 아까 are you, is he, is she 할때 사람 주어가 다 사용됐어요 여기에 자 사람 주어라고 한번 써보세요 사람 주어 예, 네, 사람 주어, 그죠? 어, 한번 써보세요 자, 두 번째 한 봅시다 자 여러 가지 비동사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의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친숙해져야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뭐 영어가 갑자기 어느 날 되더라 이거 쓴 뻥입니다. 그죠? 자, 친구가 뭘 갖고 있어요. 뭐 MP3 플레이어인지 모르겠는데. 야, 그거 MP3 플레이어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그거죠. 그죠? it yeah, it. 자, 그것은 MP3 플레이어다 하면 it is a MP3 play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요? 동사 앞으로 보내야 돼요. 자, is it a mp3 player? 자, 이러면 mp3 기계입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mp3 player. 자, 헤어릴 수 있는 명사 앞에는 을 붙인다 그랬죠. 아까 Chinese 같은 경우는 그 복수에요. 복수니까 ᄅ을 안 붙인 거예요. 그죠? 그들은, 자, 그들이니까 복수죠. 그들은 중국인들입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자, 카운트 할수 있는 명사에는 얼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죠? 얘는 물이나 모래, 이런 것들은 카운트를 할수 없어요. 그 모래 한 바가지 갖다 놓고 이거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 그냥 모래가 많다, 모래가 적다 이렇게 양으로 따지지 숫자로 따지지 않, 않습니다. 그죠? 예. 자, 자, 옆에 차가 한대 있어요. 친구와 같이 있는데, 이거 너 차냐? 내 차냐?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너의 차다 이러면 이것이 뭐죠? 디스죠. 그죠? Uh, this is your car인데, 의문을 만들면, 이거 너 차냐? 이러면, is this? 자, 이렇게 되죠? Is this your car? 자, 뭐, 그거 너 차냐? 그거 이러면, is it your car?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어, 뭐, 저거 너 차냐? 이러면, is that your car?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어,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아, 그래한번 써봅시다. 자, 저거 니 차냐? 이러면, is that? Is that your car? 그죠? 아. 자, this는 이것이고, that은 저것이에요. 어, 저것 혹은 그것이야, 그죠? It's, it's 무조건 그것이고, 그죠? That은 저것도 되고 그것도 돼요.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된다는 거. 자, 요세 가지 한번 어봅시다세 가지. 요건 뭡니까? 자, 사물 주어. 사람이 아니고 사물주어라고 감번적보세요 사물주어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죠? 어. 자 우리 지금까지 전부 다몇 형식이에요? 전부 다 2형식이죠. 그죠? 2형식 어. 그리고 보호의 명사가 사용된 경우였어요. 그죠? 어, 명사가 사용된 데요. 번에 보호의 형용사가 사용된 경우 한번 봅시다. 저 보호에는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온다. 기억하시죠? 그죠? 보호는 어떤 기능을 해요? 주인을 보충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한다. 자, 기억하십니까? 저 보격 조사는 없다 그랬죠? 그죠? 주격 조사는 없는 이가, 목적격 조사는 이가에게 얼를, 보격 조사는 없습니다. 그죠? 보호에는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사용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가지 문장의 보호는 다 명사류가 사용됐어요. 여기분형용사류를 한번 사용합시다. 야 그거 쉬워. 자뭐뭘 하는지 모르는데그 일은 쉽다 이럴 때 그것은 쉽다 이러면 주어가 뭡니까? it이죠. 그죠 it is easy. 그렇죠? it is easy. 자 그거 쉽습니까? 이러면 is easy. 이지? 자, 올려 줘야 되죠. 그죠? 자, is it? is? 자, 이렇게 하는 게 아, 그거 쉬우나요? 자, 쉬운가요? 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어. 자, 보호 자, 보에 뭐가 사용됐어요? 형용사가 사용됐어요. 그죠? 어. 자, 뭐 그거 중요합니까? 이러면. 그거 중요합니까? 이러면. 자, is it? 자, important 자, important 가 중요한이잖아요. 그죠? 어, is it important? 형용사가 사용되었어요. 이 전부 다이 형식이에요. 그죠? 자, 이 형식 알죠? 자, 뭐, 친구가 그런 사람 백을 하나 들고 왔어요. 야, 그거 비싸냐? 이러면. 자, 그거. 자, 주어가 뭐죠? is이죠. 그죠? is it? 비싼 임예요 비싼. expensive. 그죠 e x 뭐 p 시 n s i v e 싼싸구려하면 c h a p 한다그래죠 c h a p 가 반대말인데 이제 c h a p 이러면 그 싸냐 뭐이럴 뜻인데 어, 이게 다형용사예요 그죠 이번에 보호의 형용사류가 사용된 경우예요 그죠 요세 가지 한번 묶어보세요 어, 세 가지 묶어보시고 그냥 한번 써보세요 보호의 형용사 저렇게 한번 써보세요 보호의 형용사 어. 5의 형용사가 사용된 후, 몇 형식? 2형식. 자, 구분하시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자, 녹음해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 실패할 확률이 거의 한 90, 한 9%는 됩니다. 자, 이번에 한번 봅시다. 자, 무생물 주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생물 주어는 어떤 경우가 사용됩니까? 무생물 주어. 날씨. 그죠? 시간. 뭐 요일. 그죠? 어. 또 뭐가 있죠? 어, 무생물 주어가 사용되는 게. 거리. 거리를 나타낼 때.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에. 자. 자, 아. 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이라니까. 야. 자, 거기, 그, 그곳은 여기서 뭐냐? 자, 거기는 여, 여기서 뭐냐? 이럴 때, 자, 거리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지금 묻는 게, 멀다, 안 멀다, 여기 주어는, 그 지금 이 무생물 주어를 잡는 거예요. 어, 거리가 사람 주어도 아니고, 뭐, 뭐, 주어가 없거든요. 그 곳도 아니고. 그죠? 에. 자, 무생물 주어가 사용되는 경우인데, 자, 그곳은 여기서 뭡니까? 이러면, 자, is it? 자, 이게 무생물주예요. 먼이 예. 뭡니까? 먼. 자, f a r far. 자, 가까운 하면 close 이런데 is it far? 자, 이게 형용사예요. 먼. 어? 니언이 써있잖아요. 그죠? 형용사예요, 형용사. is it 여기 있어? 이란, 여기 있어가 뭐예요? 여기 서는 의역이고, 여기로 붙어요, 여기로 붙어. is it far? from here. 자, 자, 여기 있어. 그곳은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돼요. 어? 이게 거리를 나타내는, 자, 거리를 나타내는 무생물 주어라는 거예요. 무생물 주어. 그죠? 어, 무생물 주어. 가짜 주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너무 이렇게 그, 따로따로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무생물 주어는 가짜 주어다. 시간을 나타낼 때도 우리 what time is it n o 라잖아요 그죠 뭐 시간 개념에 어떤 명확한 주어가 없기 때문에 what time is it 그러니까 i s 을 가짜 주어 그 무생물 주어로 두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요건 몇 형식입니까 요 from here 는 부사구죠 그리것도이 형식이에요 그죠 이 형식 is it for 주어 스스로보이 형식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그죠 어. 자 바깥은 춥나요? 자, 날씨를 나타내도 어떻게요? 해 무생물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is it? 자 cold? 자 is it cold? 바깥, 바깥은 outside예요, outside. is it cold outside? 자 이러면 이게 부사거든요. 어, 장소를 나타내게요, 장방시, 그죠? 어,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은 부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 순서도 부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올 때는 순서를 장소를 맨 앞에 두고 방법을 두 번째 시간을 맨 뒤로 뺀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 t cold outside, 그러니까 요까지니까 요이 형식이죠, 그죠? 어, 바깥에 춥나요? 이런 거야. 바깥은 춥습니까? 오케이. 자, 런던은 덥나요? 자, 또 날씨를 내게 하죠요 날씨예요, 그죠? 아까는 거리였죠, 날씨. 오케이. 자, 런던은 덥나요? 하면 자, is it? 자, 덥다가 뭔가면 hot. h hot. 오케이? Okay? 따뜻한 이라면 warm을 써요. warm. 자, hot 하는 건 아주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 갖고 아주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얘는 덥다. 이럴 때 런던은 그러니까 in London 이렇게 써요. 어. 자, 런던은 덥나요 하면 자 in London은 부사구죠. 그죠? 어 이것도 똑같이 이 형식이고. 이것도 날씨예요. 그죠? is 어. it hot in London 이게 더운, 뜨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 더운, 뜨거운. 형용사죠, 형용사. 그니까 러 주어 스스로 보호. 오케이? 자, 지금 무생물 주어가 사용되면서 비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곳은 당신 집에서 뭡니까? 아, 가깝습니까? 자, 아까 가까운이 뭐랬죠? close라고 그랬죠? 뭐는? far. 그죠? 이것도 거리를 나타내는 거요. Is it close? 자, close 하면 문을 닫다가 돼요. 이 발음이 close야, 쓰. Okay? Is it close 자, from your house? 자, 그, 그곳은 당신 집에서 가깝습니까? 이거예요. 뭐, 여기서 일하면 from 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어. 그니까 당신 집에서, 당신 집으로부터 가깝냐? 아 어, 이거요, 그죠? 어, 요 부사 그죠, 그죠? 자, 무생물 주어. 이또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어, 시간 거리, 뭐 장소 거리, 이러면 무생물 주어 가짜주어 있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날짜 날짜나 시간 을 나타낼 때도 자, 가, 그 무생물 주었어요.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자, 이렇게 물을 때 주어가 뭐예요? 어? 뭐, 주어를 투데이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자, 날짜를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할 때는 무생물주어 뭐 is을 쓴다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 자 is it?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is it? 자, 나, 요일은 이렇게 대문자를 써요. Is it Monday today? 자, 이러면, 자,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날짜나 시간. 예. 날짜를 얘기할 때도 이게 무생물 주어를 쓴다는 거예요. Is it Monday today? 그죠? 예. 뭐, 지금 3인가요? 하면, Is it 3 o'clock now? 뭐,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렇죠? 날짜나 날 시간을 내, 얘기할 때는 그 무생물 주어를 써요. 그죠? 예.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자, 요, 몇 가지 했습니까? 다섯 가지 했죠. Is it far from here? Is it cold outside? Is it hot in London? Is it close from your house? Is it Monday today? 자, 요 다섯 가지 한번 묶어 주십시오. 그 묶어서 어떻게 쓰냐면, 자, 무생물 주어가 사용된 경우, 자, 이렇게 무생물 주어가 사용된 경우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죠? 네, 무생물 주어가 사용된 경우. 자 비동사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무문을 만드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형식에서도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가 있거든요. 일형식에도 어, 어떤 경우가 하면 자뭐 I am from Korea 이러면 그렇죠? From Korea는 부서구잖아요. 그렇죠? 너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디로 붙어입니까? 그죠? I am from China. 이러면 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의역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 사실은 from China, from Korea 가는 건 부사구잖아요. 사실 일형식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도 일형식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 당신은 태국에서 왔습니까? 이러면, Are you From Thailand. Thailand. Are you from Thailand? 이러면, 자, I am from Thailand. 가 뒤집어지면서, Are you from Thailand?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저 요거는 지금 일형식이에요. 그죠? 일형식. 예? 부사구니까 그죠? 예. 뭐 그는 중국에서 왔나요? 중국 출신인가요? 하면, is he? 자, 비동사 바뀌죠? 자, is he from China? 이렇게 쓰죠. 그죠? 어. 뭐 일본에서 왔나요? 하면, is he from Japan? 자, 이렇게 하고 그죠 자, 너 지금 집에 있냐? 자, 전화해서, 그죠? 당신 지금 집에 있나요? 자, 이렇게 할 때, 나는 집에 있다 하면, I am at home. 이렇게 하면 돼요. 집에 있다니까. 비동사 뜻이 뭐예요? 이다 혹은 있다라고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너 지금 집에 있냐? 하면, are you? 자, 뒤집어졌죠. 그죠? at home. 지금이 뭐예요? now, 지금. 그죠? 이거 부사죠. 그죠? 시간 부사예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거 무조건 부사라그 했죠. 이것도 부사죠. 어, 부사 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류. 자, 이것도 일형식이에요. 그죠? 아, 류만 남아있으니까. 그죠? 일형식에는 비동사 쓰일 수 있죠? 맞습니까? 일형식에는 모든 동사다 쓰인다 그랬어요. 오형식하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일형식 문장의 경우예요. 일형식 문장. 아, 일형식 문장에도 비동사가 쓰이는구나라고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익혀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요세 가지 묶어주시고 일형식 문장이라고 써주십시오. 자, 우리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진행형 있죠. 그죠? 진행형. 진행형은 뭡니까?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잖아요,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는 것은 동사 플러스 ing예요, 그렇죠? 동사의 네 가지 형태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할때그 현재 분사가 비동사와 함께 쓰이면 진행형이 된다, 그렇죠? 진행형의 뜻은 뭐라고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일반 동사의 뜻은 뭐뭐 하다예요 자다, 먹다, 마시다 할때 자, 너 지금 TV 보고 있냐 이럴 때 자, 진행형 쪽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야. What are you doing? 그러니까 너 지금 TV 보고 있냐 이러면 자, be watching TV 이렇게 들어야되기 때문에 주어가 u니까 are you, are you watching?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 진행형이 되잖아요. 그죠 어. 에? are you watching TV now? 자, 이러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부사죠. 그죠 어. 죠 Are you watching TV? 나너 지금 TV 보고 있냐? 자 이렇게 질문할 때 이게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당신 지금 뭐 찾고 있나요? 자 찾고 있나요? 하고 있다. 그죠? 하고 있다. 찾고 있다. 찾고 있나요? 자 찾고 있는 중인가요? 자이럴 때. 자 뭐면서 찾고 있다 하는 사실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류 플러스 전체인데 복합동사구죠. 복합동사구에 진행형이 쓰인다 그랬죠. 그죠? 자 are you looking for 자, be looking for가 복합 동사 구글이에요 무 찾고 있다 찾고 있는 중인데 something 자,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you know, 당신 뭔가를 찾고 있, 있나요 찾고 있는 중인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거예요 이게 진행형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 뒤에 대상이 올때전치사가 따라오는 경우고 are you looking 자, looking for 자,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자, 이럴 때, 당신, 뭔가, something 해석이, 무언가, 자, 뭔가, 자,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어. 자, 뭘 찾고 있나요? 하면,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써요. 에? 에, 자,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진행형. 자, 그는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나요? 자, 책 빌려간 지가 언젠데, 그는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나요?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맞죠? 그죠? 하고 있다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is he. 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아직. 아직이라고 하는 건 still. 이렇게 해요. 이게 아직도. 에? 아직도 혹은 여전히 이런 뜻인데 부사예요. 명사 아니죠. 동사 아니죠. 형용사 아니죠. 그러니까 부사죠. 그죠? is he still? 자, 진행형이니까 현재 분사가 와야 되죠. 그나 아직도 그 책을, 그 책이 뭐예요? 더. 정관사, 더. 그. The book. 이렇게 합니다. 그죠? Is he still reading the book? 이러면, 그는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나요? 자, 부사는요, 문장 가운데 올 수도 있거든요. 수식해주는 말 가까이에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Is he still reading the book? 이러면, 그는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나요? 끝을 살짝 올려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죠? 어. 자, 여러분들 의문문 할 때는 조금 입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그죠? 어, 억양을, 인토네이션. 억양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연습을 미리 해놔야 스피킹 할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연습 없는 실전은 없어요. 그죠?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연습은 그냥 계속 머리로만 해놓고 실전에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 당연한 거예요. 네? 그 우리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 그 축구 잘하죠? 그죠? 야구 선수들 야구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 야구 잘하는데 왜 연습 왜 하겠습니까? 연습. 에? 그 정도 연습했으면 이제 뭐 연습 안 해도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 사람들 게임 끝나고 나면 꼭 연습하고, 쉬는 날 또, 어? 뭐 타격 연습하고, 패스 연습하고, 드리블 연습하고, 그렇거든요. 그죠? 연습이라는 거는 필수예요. 그죠? 에. 자, 요세 가지. 우리 세 가지였습니다. Are you watching TV now?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Is he still reading the book? 자, 요게 어떤 경우에요? 자, 진행형일 경우에 진행형. 아, 진행형에서도 비동사의 의문이 사용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 어, 다음에 수동태, 수동태, 수동태 한번 봅시다. 자, 수동태는 어떤 경우가 사용되나 면 자, 수동태는 뭡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죠. 그죠. 어, 현재 과거, 과거분사, 현재분사할 때. 그죠? 과거분사가 비동사와 합해지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났나요? 자, 언제 태어났어요? 과거겠죠, 그죠? 아, 어. 그 you are, 그 you are의 과거가 뭡니까? You were, 그냥요. You were. 자, 우리 배웠죠, 그죠? 자, were you 이렇게 됩니다. 자,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야 되냐, 그죠? 과거분사는 자 나타가 뭔가 하면 be요. 자, 엄마가 나를 낳았다 하는 게 배어는 능동사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내가 난 거는 나진 거야. 어, 엄마한테서 내가 낳졌기 때문에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배어의 과거분사는 본이에요. 어. 이게 배어가 낳다고 보어가 낳았다고 본이 과거분사예요. 오케이? Okay? 자, were you born in Seoul? 자, 이런 뜻이에요. S-E-O-U-L. 그죠? Seoul, Seoul, Seoul. Were you born in Seoul? 이러면,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났나요? 이게,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Were you born okay? in Seoul? 자, 우리, 뭐, 당신은 그 소식에 놀랐나요? 이러면, 뭐, 뭐, 놀라다는 뭡니까? Be surprised at. 복합동사, 그죠? 그죠? 어. 근데, surprise가 놀라게 하다란 능동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그 뒤집어지면 수동 수동이 되거든요. be plus p r i z e d 이러면 그죠? 아, 그러니까 수동형에 사용됐기 때문에 뒤에 대상이 안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뉴스라는 그 당신은 그 소식에 놀랐나요? 하면 그 at the news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뉴 the news란 말이 안 오면 s 을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신 놀랐나요? 이러면 자, were you Surprised? w e r e you surprised? 자, 이건 이 사실 과거를 썼는데 뭐, 현재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 당신 놀랐었나요? 자 어때? 그때 언제 그때 당신 놀랐었나요? 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w e r e you surprised? w e r e you surprised? 뭐, 당신 그 소식에 놀랐었나요? 아니면 w e r e you surprised at the new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대상이 안 왔기 때문에 S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죠? 요기억해주시고. 아, 자, 수동태요. 두 문장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수동태로 사용된 경우다. 오케이? 자, 묶어 주시고 수동태로 사용된 경우다. 이렇게 한번 묶어 주세요. 자, 수동태도 비동사가 사용됐어요. 그죠? 자, 의외로 비동사 사용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우리 사실 이투 강조 구문도 비동사가 사용됐어요. 그죠? It is important to read many books. 비동사가 사용됐죠. 그렇죠? 어, 그것도 비동사가 사용됐고 우리 복합동사구도 전부 다 비동사가 사용됐죠. 복합동사구도. 그렇죠? 어, 복합동사구도 전부 다 비동사가 사용됐고 그리고 또 우리 동사구에 보면 그 조동사구와 동사구할 때 동사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be going to 동사 be supposed to 동사, be scheduled to 동사, be trying to 동사 이렇게 할때 동사구에서도 be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 나는 내년에 졸업할 예정이다 하면 I am going to graduate next year예요. 그렇죠? 당신은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까? 이러면 자, 주어가 u가 됐으니까 아가 되죠. Are you going to graduate next year? 그죠? 자, 이거 be going to 동사예요. 그죠? be going to 동사. 이 동사 구라 그랬죠. 그죠? 당신은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까요? be going to 동사는 뭐뭐 할 예정이다니까. 아시죠? 그죠? 네. 자, 우리 그 동사 구가 그 우리 동사 구에서 비동사가 사용된 예문 한 개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세 가지 더 말씀드리고 또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